먹자. 음, 맛있다, 먹자. 음, 다이 맛있다. 어이, 음, 맛있다. 어 맛있다, 요안 돼, 양꼬치에. 이거 엄마 거야. 엄마 거지. 엔, 안 돼. 안 돼, 엔. 어쭈. 엄마가 먹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에안 돼. 어쭈 안 돼. 엄마가 먹는 거야. 너네들은 아직 너무 어려. 응. <웃음> <웃음> 이놈 새끼들이. 야. 안 돼, 이건. 너네들 못 먹는 거야. 아이 진짜. 맘이야. <웃음> 어? 안 돼, 너네들. 엄마 입에 묻은거 먹으려 안돼 발쓰지마 안돼 도 발쓰면 안돼 아니야 빨리 먹자 애들때문에 안되겠어 냥고다 먹었다 다 먹었다 냥이 다 먹었다 아, 먹었어요. 끝.